과거 오버월드의 인간들과 어우러져 살아갔던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엔더 드래곤인데요. 원시 시대의 오버월드에서 엔더 드래곤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거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면서 엔더 드래곤은 인간들에게 실증을 느끼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엔더월드인데요 이 엔더월드로 향하는 재단이 있는 곳을 엔더유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엔더유적에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엔더맨들이 봤을 법한 이름 모를 도서들이 잔뜩 모여있는 엔더유적 도서관 침입자를 가둬두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감옥 등 여러 목적들의 방이 있죠 일부 학자들은 엔더 유적의 이런 내부 구조를 보고 개미굴 같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엔드 차원문이겠죠. 미로 같은 구조에서 차원문을 찾게 된다면 엔더의 눈만 꽂아서 엔더 월드로 향할 수 있습니다. 존벌레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힘들게 찾은 엔더의 눈을 꽂아 놓은 뒤에 포탈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